셔츠예요. 음. 오늘은 김통깨 라면과 실비 김치가 아닌 그냥 김치 한 번. <웃음> 김통깨. 어 일단 한번 씹어 볼게요. 다시 김과 깨를 뿌려놓은